이게 그렇죠. 네. 됐나? <웃음> 과연 우리가 풀수 있는지 어? 어, 푸는 사는데 너무 어렵던데? 신세계 그래? 백화점 50만 원권을 주만니 어? 진짜요? 아이고,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세팅해 주세요. 난구 풀이 오케의 답이 있는 거예요? 뭐 정답은 아니고 난구의 답은 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빵떼서딕딕댔이건가 <목소리> 한번 도전, 도전. 아니, 누가 뭐, 먼저 도전할지 있어요. 그, 그, 그, 그, 되는데. 어, 누가 먼저 도전? 도전? 챌린지. 오케이. 어. 패스포트. 파스로... 누가 도전? 예? 은 누가 도전? 와, 이거는 저는 너무 셀것 같은데. 원. 안? 제로. 굿. 안? 미? 미? 원, 투, 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전. 오케이. 어, 오케이. Okay? Okay. <웃음> <웃음> 아 저는 저도 해주세요. 어, 가 편안하게 한번 어 레드볼로 한번 가는 거 한번 볼게요. 원, 원, 또 드리. 아 믿었어. 와이거 뒤돌려 치기인데 그런 거죠? 거의. 그렇죠. 네, 뒤돌리기. 이게 됐나?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아, 와, 이게뭐한 번에 끝냈는데요한 어, 뭐한 번에, 번에 다끝났는데요코 어, <웃음> 코리아 자존심이 죠아코 <있죠? 웃음> 가세요, 빨리아세계 어. 상품 거아 코리아 자존심이 좋아. 코리아 이거 말고는? <웃음> 뭐 치겠어이 만약에 프로님이라면흰치자죠흰이 좋아. 코리아 자존심이 좋아. 그러면 다른 걸로한 <웃음> 도전해보세요, 다른 걸로 어떤 걸로 치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로 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뭐 여기. 아, 얘기해주고 하긴. 기 아니면 이 원백을 쳐서 빵걸 네. 맞고 원백. 코너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걸어치기를 쳐서 얘를 코너에 보여서 온다고요? 그렇죠. 와, 길것 같은데? 아. 거기 걸리는 게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걸리는 게 힘들죠, 걸리는 게. 아, 우리 서혜민 프로님께서는 <웃음> 걸어치기를 쳐서 내 공이 이쪽 모서리에 와서 돌아서 지금 간다는 거. 이건 2 점짜리 2 포인트. 그러면은 구드로 형님 1 포인트, 2 포인트 위 명. 이렇게. 이메이이메이 우리 김프로님도 생각하세요. 아저도 아요. 어 그럼 다 해야죠. 상품 권인데오 노키스 노키스 노키스. 오! 노키스키스키스 아 노키스. 노키스. 와! 와! 이게 또 되는구나. 와! 와! 이게 또 되는구나. 자. 아, 진짜. 프로 님. 처음에 맞 이게 해요? 이게 여기 보낸단 자체가, 그죠? 이 방송 보시고 의심하는 분들 있다. 에이, 지들 몇번 시켰겠지 하지만 아까고 몇번한건 아, 있는데 밀었어요. 지금은 진짜 한 번씩이에요. 솔직하게 어, 네. 말씀드리면. f 볼 o t a n d a little bit i d e little bit. 어, 또 다른 할 방법으로. e n g l i 지금 숙제를 푸는 거를. 칸칸 우리 푸드롱 선수께서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연인 어떤 걸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저는 투 바운딩을. 어, 니까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얘기한 거 리로치기로 바운딩. 스피드? 스피드로 안 됐는데. 오! 우와! 나도 이거인데. 태존이 많은 거죠, 이거는요. 오와. 아, 오케이. 자, 실패. <웃음>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도전. 체리지. 저요? 나지나. 한번 기회. 애니 한번 기회 더, 해더해 줄게. 한번 더. 자, 첫 번째 도전입니다. <웃음> 좀 빼고. 아니, 아니, 더좀더 더 빠르면은 저기서. 더빠 아, 아. 어. 진짜 당구 천재 소녀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우리 LPBA의 정말 최강자 아닙니까? 그렇지! 야호! Yeah! Yeah! 지금 은드 아. 아. 푸동 형님 세 번, 서영이 프로 두 번인데 아, 네. 어, 한, 한 번에 넘어갔어. 다이몇번쳐보는지 아, 네. 아. 모르겠어요. 라스트 챌린지. 오케이. 나도 한번 답을 한 번. 이제 다 나와서 없을 것 같은데? 아, 어떤 거트 <웃음> 아, 만약에 흰 공을 먼저 쳐도 되는 거 오케이. 이이 하이트 볼. 사실 제일 쉬운 게 이건가? 이트볼 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유아한번 아, 예, 네. 더. 예, 한번더 <웃음> <웃음> <웃음> No tip. No English. A little bit thin. little bit. 게 h a 단 tip. Speed. Soft. Soft. 오케 Soft. Soft b a 슬 no. 아, 아,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 스피드, 스피드, <웃음> 아 이게 사실 팀을 조금이라도 주면 그냥 이룰 반 아, 쳐봤단 그래, 생각이 안 너무 안 쳐봤던 공이라서 근데 얇게 가면 괜찮아. 오오 좋아요 좋아요 와 투수업 투수업 투 선생님 다 나오고 있어요 아, 야얘 진짜 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라이브 하자 다음부터는 이게 왜냐면 편집 때문에 한다니까 라이브로 하면 될것 같아요 와, 자다고거 갖고 와봐요 이게 이거는 뭐야? 일로 집어넣는다는 것 같은데? 새우치기로? 와, 어, 그것도 안 되게 막내 또 와가지고 베리 베리 디피 That's a blessing.